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7 달이 다돼가는 한국인 민주예요. 이 영상은 저번 시애틀 가족여행 첫 번째 영상이고요. 그 영상을 마무리할 영상입니다. 아직 저번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저번 영상에 보고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할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영상은 시애틀 페르를 타기 전 아직 시애틀 북부에 머무르고 있을 때 숙소 바로 뒤에 코어던바닷가가 있었는데 오리 네마리또 오리는 아니고 원앙같은 생긴 2마리 새가 있었고요. 어? 아! 풍자 물속에 잠수하러 들어왔네요. 둘이 뭘 하러 갔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바다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험상 부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들고 가는 멋있는 저입니다. 근데 왜제 다리는 중심을 못 잡고 갈 곳을 잃었을까요? 사실 이번 영상은요. 가족들을 중심에 찍고 싶어서 가족들을 중심으로 찍은 점 이해 바랍니다. 저거는 제가 치마 입었다고 엄마가 추울 수가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건 바다 앞에서 찍은 여동생의 인생샷! 제 아이폰 용량이 별로 안 돼서 사진밖에 못 찍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본모과 같이 간 맛집에서 찍은 여동생이 아름다운 사진 그리고 크레임 차우에서 그 원래 여동생 거를 시켰는데 가족 다들 뺏어먹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해물이 엄청 들어간 파스타인데요 정말 맛있는 국물 파스타였어요 이거는 이제 유기농으로 만든 달치 아나바즈베리 아이스크림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고요한 이 음악 속에서 시작하는 거대한 배리를 저희는 탑승 완료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면을 보고 있는 저희 여동생 두 손을 꽉 보아 간판을 합니다. 한번 세어볼까요한번두번 번. 와우 한 번은 인연. 두 번째는 인연이라 하죠. 작다고 말하면 얘기할 수 길다고 말할 수 있으면 길다고 말할 수 있는 시애틀 사이에 있는 바다를 저희는 건너갔습니다. 아주 기대를 품고 말이죠. 드디어 시애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두 장의 사진은 숙소 근처에서 찍은 그냥 사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나뭇가지에 살며시 보이는 이 건물은 바로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합니다. 이 탑은요, 1962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탑인데요. 이 탑은 최소 1,605피트 높이에 9,550톤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니들은 시애틀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관광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가면 꼭들러야할 최초의 스타벅스에 갔다왔어요. 이 스타벅스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위치하는데요. 1971년에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지만 76년까지는 웨스트 에비뉴 2000번지에 있다가 지금은 1976년 말에 파이크 플레이스 1 9 1 2번지에 이동해서 이렇게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많은 최초의 스타벅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물량이 터널러도 구비해놔서 이렇게 박스가수톡으로막 쌓여 있거든요이 어. 사진은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지하에 있는 상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약간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 어치장 전통 재래시장 느낌이 많이 나요. 여기서 저는 모드리폰도 봤고요, 베네딕트 음, 콜버비치도 봤고요, 동비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어떤 음료를 구매했는지 얘기를 안 했죠? 그랜드 사이즈의 이티 라떼를 시켰습니다. 여기 제 이름도 있네요. 그리고 저는 6시까지 소에해착해서 7시 가족과 함께 셔민이라는 공연을 보러 같이 입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끝이에요. 제가 2주 안에 찾아올게요. 안녕!